는 맑은 얼굴로 너에게 인사를 건네고 북적이 난 사람들 속 손을 꼭 잡고 싶어 화면 속 그대 얼굴 아름답기도 하지 방콕을 벗어나서 널 보러 가고 싶어 답답한 버섯 던지고 여행 옐로 바나나나 모든 거사 이루어져라 옐로 옐로 바나나나 소원들아 이루어져라 단지 단지 음 단지 음 단지 넌 단지 그저